한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 보험료야? 음. 라고 할 정도로 보험료가 지금 파격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에 음. 롯데때좀 기환이라고 음. 볼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음. 두명이다 그러면 아들, 딸 문의 주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합이 또 달라져요. 아. 우리가 대표적인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가 있지만 1에서 5종 수술비, 뭐 특정질병수술비, 다빈도 수술비, 16대 질병수술비, 자녀 10대 수술비 뭐.. 저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 수술비, 피부 질환 수술비 여러가지로 다 나눠져서 제거 제가 알아보려고요 문의 주시는 음. 진짜 주도적인 세대인 것 같고요 정말 칭찬합니다 <목소리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음. 네, 가장 궁금해 하실 이달의 추천 플랜 음. 이달의 추천 보험 플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도 아직까지는 엄청난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아서 보험을 새롭게 준비하시거나 기존 보험이 거의 없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DB랑 농협을 조합 구성으로 설계하는 것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게 이유는 뭐 저희가 4, 4월부터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더 포인트를 짓자면 DB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보장 내용은 현대사을 가장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올해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장 조건들을 거의 비슷하게 거의 어큰 차이 없이 가져가면서 보험료는 거의 2, 3만 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조건에서는 사실... 보험료를 좀 줄이고 전체적인 보장 밸런스를 괜찮게 가져가면서 그 남는 내 여력을 오히려 진단비를 늘리거나 세이브 하시는 게더 낫다라는 기준으로 DB를 많이 추천드렸고 그리고 이제 DB나 KB나 현대나 이런 대형사들이 21세부터 30세 기준으로 가입하시는 어린이보험 가입자들한테는 유사암 진단비, 내열관 진단비, 허혈성 신장 진단비 요 중요한 담보들이 천만원밖에 가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 농협손해보험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농협손해보험이 한도가 많이 들어가서만은 아니고요. 한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 보험료야? 음. 라고 할 정도로 보험료가 지금 파격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으로 같이 서로의 장단점을 구성, 장점만 구성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진단비 위주는 농협, 음. 그리고 뭐후유장애나 수술비 위주는 디비로, 음. 네, 그렇게 해서 조합설계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번 달에 지금 납입 면제 조건을 바꾼 롯데손해보험이 네. 사실은 어린이 보험이 저렴한 곳이 어디야?라고 했을 때. 로, 롯데랑 흥국 네. 이거를 이제 가장 온라인상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회사인데 흥국 음.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한 단계 밀려난 게 음. 최소 보험료 가입 조건이라든지 연계 조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보안 구성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일단 되지.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 좀 배제가 많이 됐고요 음. 그러니까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이 좋으냐, 내가 불필요한 것도 안 넣어도 되냐 이런 조건들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롯데손해보 같은 경우는 어, 저렴한 거 맞는데, 음. 뭐 수술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납입 면제에서 유사함이 아예 그 범위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음. 여태까지 날 밀려 있었죠. 음. 그런데 이번 달부터 유사함 진단비, 유사함일 경우 납입 면제 조건을 탑재를 하면서 음. 사실은 롯데의 좀 기환. 음. 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음. 워낙 저렴하고 많이 추천되는 회사인데 납입 면제까지 평준화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보장 내용은 사실 어, 너무나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이라면 나는 롯데로 할래, 그러니까 저렴한 쪽으로만 할래라고 포커스가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는 롯데를 말씀드리지만 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시점. 음. 그리고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시점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보장, 할, 보장을 지급할 때 분쟁이 없느냐 이런 여러가지 요소를 따졌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나 흥국을 언급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음. 그런 기준에서도 DB랑 농협을 가장 베스트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이달의 추천 상품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음. DB를 베이스로 그렇죠 DB를 기반으로 보시고 음. 농협으로 보완하시는 보완하시는 네. 개념이 가장 유의미하다. 네, 네.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 조합소계가 사실 설계사분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작업들이고 네, 네. 어려운 작업들이지만 네. 이 특히나 이 20대를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 유사함 3천을 구성해주는 다는 네. 개념 안에서도 네. 사실 가능하시다면 네. 응, 가능한 뭐 기존 변경이 없으시거나 지신은보완소계가 어, 아니라 조합소계가 가능하실 수 있는 납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 어, 저도 무조건 네, 네 가야되지 않나 음. 어, DB를 베이스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음. 넘어가야 될 부분은 들 DB 플러스 농협은 네. 거의 지금 기본 베이스로 따지면 거의 한석 달? 석달 정도 음. 네, 계속 이 베이스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4월, 음. 5월, 6월까지 가는 음.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다른 데서 이제 DB 플러스 농협의 구성을 받아서 네.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 제대로 가입했는지를 음. 확인문의 해주시는 경우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받았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오늘도 보험연구소 통해서 문의 주신 고객님께서 음. 나도 DB랑 농협 조합으로 작년에 가입을 했는데 내거가 맞냐 응응. 근데 거기서는 이제 분명히 납입면제 조건도 다른 부분이 있고 작년 농협은 그렇게? 네, 작년에도 한도는 많이 들어갔으나 응. 보험료가 비쌌기 때문에 저는 아예 언급을 안 드렸었고 응. 뭐 납입면제 조건에서도 응, 맞아요. 특별하게 추천드릴 만한 부분은 아니어서 언급을 안 드렸던 거기 때문에 가 회사는 같으나 조건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도 그분 증권 받아서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음. 농협이 무해지 환급형 10% 플랜을 내놓은 게 4월부터거든요. 네. 그 전에 가입하신 거는 비슷한 조건이라고 해도 보험료 차이는 날 수밖에 없고요. 음. 음. DB플러스 농협을 가입했느냐가 중요한 게 음. 아니라 어떤 담보 구성으로 음. 보험료의 밸런스는 어떻게 놨둔는지 음. 그리고 어떤 담보를 DB에 넣고 맞아요. 어떤 담보를 농협에 넣는지에 따라서도 음. 정말 완전 다른 성이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성이다. 네. 어, 그리고 또 이게,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별. 맞아요. 네, 직업. 음. 음. 여러 가지 가족력과에 대한 변수들에 따라서도 밸런스가 달라져야 된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 DB 플러스 농협을 이렇게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설계를 짜드리는 시간은 엄청 단축이 됐어야 되는데, 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고객님마다 설계할 때마다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기 때문에 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연령 따라서는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쵸. 성별에 따른 차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음. 두명이다 음. 그러면 아들, 딸 문의 주시는 분들은 음. 거기서 조합이 또 달라져요. 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서 음. 어, 내가 그냥 단순히 가입을 했다가 아니라 음. 점검을 하고 꼭 받아봐야 된다. 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음.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상품 비교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네. 이 수술비에 대한 중요어 음, 네, 네. 이거를 음. 말안 하고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20대, 분, 20대 분들 중에서도 음. 여성 남성분들도 있지만 음. 여성분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술 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음... 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제가 어, 수술 보정에 대해서 박 대표님한테 음.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음.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고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그 담보 구성이 뭐 진단비에만 편여, 편중된 거 아니고, 음. 그 다음에 수술비 플래만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후유장애랑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주 목적과 중요한 담보의 우선순위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진단비가 우선순위가 되기는 하지만 암내심이 모든 게 전부는 아니다 보니 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비와 수술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객님들께 늘 설명드리다 보니 얘기가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수술비를 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있지만 1에서 5종 수술비, 뭐 특정 질병 수술비, 다빈도 수술비, 16대 질병 수술비, 자녀 10대 수술비 뭐 저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 수술비, 피부 질환 수술비 여러 가지로 다 나눠져서 수술 담보는 사실 진짜 어마어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걸 다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어, 어떤 어 담보를 선택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으냐를 진짜 고객님들께서 이제는 좀 알고 음.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라 보는 거고요. 네. 뭐 가장 범위가 넓게로는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라는 담보 자체가 가장 범위가 넓겠지만 얘네가 가입한도가 음, 워낙에 맞아요. 작다 보니까 그쵸. 뭐 특히나 21세에서 30세 계신 어른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농협이나 이렇게 몇개 회사를 빼고는 대부분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20에서 30만원이거든요 근데 내시는 보험료는 적지가 않은 거죠 그 질병 수술비를 꼭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얘네가 모든 걸 커버해주는 게 맞느냐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비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박대표님 영상을 보시면서 실손 의료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러면 실비가 부족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라 했을 때 과거에는 진단비라고 음. 했었죠 음. 그래서 암 진단비를 얼마나 넣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암이 모든 걸다 커버해 주지도 않는 거고 암에 대한 평균 치료비용이 내려가면서 그 외에 발현되는 질병들에 대한 시선이 좀 분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수술비라는 생명사에서 넘어온 어떻게 보면 2018년, 2019년도 부터 되게 각광을 받은 수술비가 메인이 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특정 질병 수술비가 메인이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좀그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특정 질병 수술비를 좀 언급 드리려고 하는데 특정 질병 수술비가 뭐냐면 과거에는 뭐 16대 질병 수술비, 음. 71대 질병 수술비, 32대 질병 수술비 이런 이제 이름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네, 특정한 몇 개의 질병의 수술만 음. 보장하는 수술비, 음. 그래서 특정 질병 수술비. 맞아요. 네. 그래서 특정 질병 수술비의 그 이름이 음. 몇개 항목을 보장하느냐이기 때문에 음. 이게 숫자만 많으면 다 좋은 거다. 네, 음.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셨고. 보험사들도 마케팅을 사실 그렇게 되게 많이 했어요. 음음. 설계사들한테도 우리 이번에 뭐 예를 들어 KB에서 112대가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d b 에서 119대가 나오고 현대에서 123대가 나오고 이번에 또 140몇대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어 고객님들 입장에서 어? 항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은 비슷한 담보를 더 세분화시켜놨다? 라는 음.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약관적인 맹점을 잘 아셔야 되고 사실 고객님들께서 그걸 다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 설계사들이 이 주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된다 라고 음. 생각을 해서 특정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뭘까요? <웃음> <웃음> 잠깐요 그러면 <그렇게 웃음> <웃음> 네, 간략하게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들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잠깐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음. 어, 짚어드리면 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음, 네. 숫자의 함정. 이 숫자를 가지고 보험사들이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니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왜안 중요하신지에 음...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인 거고요. 음. 우리가, 어, 특정 제병 수술비에 대해서 고객님들께 설명드리는 그 보통의 설명을 제가 이제 전달을 받아보면 어 일단 항목수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장되는 범위가 좋아요. 이런 부리 뭉실한 얘기들인데, 어,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 DB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다 보니까 현재 그렇죠. DB의 특정 질병 수술비는 이제 119대 네. 질병 수술비죠. 119죠? 네, 119. 네.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 네, <웃음> 되게 이렇게. 그 고객님들이 딱 혹할 만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19대가 이 119가지가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질병 모든 걸다커버하냐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20대 질병 수술비를 포인트로 드리는데 저희가 3월달에 KB가 파격적으로 15% 할인을 하면서 음. 112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KB같은 경우는 제가 포인트로 추천드리는 항목은 115대이고 음. 그 다음에 DB같은 경우는 2 0대예요 그리고 현대 123대 질병수술비에서는 24대 음. 얘네가 항목수가 많아서 추천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포인트로 들어가는 주요 항목은 사실 심장하고 뇌그 음.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대 기관이 폐, 간, 심장 음. 그래서 요 5대 기관에 대한 어, 위험률도 계속 올라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비가 다 안되어 있잖아요 얘네는. 음. 그럼 요거를 수술비로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 인건데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이거를 커버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잘 집지도 못했고 음. 그거가 가광 받질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대 해상의 심뇌혈관이나 오대 네. 기간 질병 수술비로 음. 이게 다 커버된다라는 것처럼 많이 이제 선전이 됐었죠. 음. 그 심뇌혈관에서 중요한 심장하고 뇌가 왜 중요하냐면 진단비로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범위가 가장 넓게 되어 있다고 네. 많이들 보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의 그 부족한 부분이 뭐 부정맥이나 빈맥이나 심부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허혈성 심장질환 그 외의 항목이에요 그쵸. 그럼 그 요거는 진단비도 안 나오고 음. 그럼 뭐로 커버가 될 거냐 음. 질병수술비 30만원? 실비? 이걸로는 커버가 다안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술비의 대안을 찾았던 게 현대해상의 심뇌혈관이었고 음. 이 심뇌혈관도 분명 이제 부족한 질병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 신장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 그 외에 간폐신장, 뭐 고혈압 질환, 이런 거는 뭐로 커버할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 현대해상이 123대에서 24대, 그 다음에 DB 119대에서 20대, KB 112대에서 15대. 이 항목에 들어있어요. 음. 음. 그 특정 질병 수술비 안에 있어서 네. 주요하게 봐야 되는 네, 네, 네. 네, 것들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체가 이만큼을 보장해 우리가 123대야 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주요 질병에 대한 수술비들을 얼마나 폭넓게 보장하느냐 그렇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네. 봐야 된다. 네, 네.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내용물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포인트는 이제 고객님들 아셨으면, 그러면 이 24대만, 20대만 이것만 가입할 수 있나요?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에서 5종 수술비처럼 얘네도 세트예요. 맞아요. 음. 음. 그 다섯 가지 항목들이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그 주요 항목들을 어, 가져가면서 이 나머지 구성이 얼마나 잘 받쳐주냐, 음, 음. 얼마나 낭비되지 않는 구성으로 되냐, 음. 그렇게 보셨을 때, 119대 괜찮다는 거죠. 119대 괜찮다. 네. 어. 저도 수술비 부분에 대해서 음.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실손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더 딥하게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과연 실손이 10년 뒤에, 음. 특히나 지금 1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 음. 뭐 2세대도 타격이 크지만 1세대는 진짜 크거든요. 음. 맞아요. 네.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손해율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음. 어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환 추천을 드렸잖아요 음. 이날이 아마 마지막 날일 텐데 그렇죠. 뭐 4세대로도 전환하실 수 있겠지만 음. 전환 기준이 사실 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지고 있어요 정기. 특히 네 질병을 많이 이게 보상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음. 전환이 쉽지 않아서 음. 이걸 대체할 만한 뭔가의 아이템이 나올 거다 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수술비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미 이 얘기는 음.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그 4세대 실비가 음. 개정되는 게 확정되면서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음. 이전부터 앞으로는 맞아요. 사실 실비를 대체할 게 수술비다 라는 얘기가 예정터 나왔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 수술비 플랜이라고 언급되면서 가입하시는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음. 그거를 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진단비나 어떤 구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수술비 따로, 암진단비 따로, 뇌혈관 허심진단비 따로 이렇게 조각조각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음, 음. 근데 그러면서 버려지는 리스크가 되게 컸었고 음.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내시는데 이게 너무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근데 보면은 뭐잘 가입하셨을 때뭐 안보장 같은 경우는 요새 워낙 잘 되어 있지만 네. 그 외담보들은 기본 계약도 너무 넣으면서 넣어야 되죠. 음. 그 다음에 회사마다 납입 면제 조건 다 다르죠. 그쵸. 이게 고객님들께서 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음. 그런데 이제 이미 사, 오십 대 되신 어르신들은 이걸 다 해지하고 다시 준비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 음. 그리고 이제 한도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각조각 넣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이지만 지금 21세에서 30세 같은 경우는 음흠. 여태까지 내셨던 기간도 길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전에 준비했던 게 사실 되게 어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서 지금 새로 정비해 주시면 지금부터 90세는 안전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기본책이 되는 건 아까 제가 초반에 음. 언급을 드렸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수술비는 어린이보험에서 각 회사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보고 잘 넣으셔야 되는데 음. 그거의 베스트 방법이 이제 조합 구성인 거죠 어, 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DB랑 농협을 조합을 할때 수술비는 반드시 DB에 넣으셔야 된다 음. 그런 부분인 거고 아까 제가 그 뇌랑 심장질환에 대한 걸 얘기를 했지만 얘네가 그러면은 매회지급이 되느냐 음. 뭐 관열비관을 따지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걸 이제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어, 관열이랑 비관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관열은 정말 때가 그 의사가 병변을 열어서 눈으로 그 염증이나 질환을 보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복수술, 개도수술 이렇게 좀큰 수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비관열 같은 경우는 절제 범위를 가장 최소화시켜서 후유증이 남지 않게 뭐 관외 삽입한다든지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뭐 복강경이나 카텍터나 이런 수술들로 후유증이 남지 않게 음. 그런 수술을 비관열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수술을 해도 비관열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면 음. 이젠다 비관열로 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는 최신 의료기술도 다 비관열로 가겠죠. 음. 그러면 관열에 대한 보장이 크냐 비관열에 대한 보장이 크냐라고 봤을 때 과거의 수술들은 관열이 굉장히 컸었고 음. 약관상에서도 관열을 되게 많이 언급했었고 음. 같은 담보에서도 관열은 100%인데 비관열은 50% 지금 음. 이런 전제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정 질병은 사실 그게 없어요. 음, 음, 앞으로는 맞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생길 것 같아요. 네, 약관상에서 네. 그런 전제 조건을 많이 달아야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음. 근데 아직까지는 약관상에 관열이나 비관열을 언급해서 분리하지 않았고 음. 그 다음에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응. 그러니까 안과적인 수술을 빼고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응. 응.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탠드 삽입술이나 코인색전술이나 응. 이런 기본적인 뇌나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을 했을 때도 안심하시고 매회 받으실 수 있고 응. 보통 이런 수술은 비관혈에 많이 속하다 보니 응. 그러니까 경피적 관혈 수술이라고 딱 명시가 지금은 되어 있는데 그쵸. 그 외에 비관혈 수술들이 많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고객님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제2의 진단비 역할을 하면서 실손의 대체 역할을 하면서 갈수 있는 담보다. 음. 그래서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관열은, 이제, 볼까, 자, 쓰자는 우리가, 음. 그래서 혈관을 보느냐, 음. 혈관을, 보 의사가 혈관을 받느냐, 그런 관열 수술. 혈관을 보지 않고, 음. 뭐, 카메라를 통해서 보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보지 않고 하는 모든 시술들이비관혈이다라고 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부분들이 점점 관혈에서 비관혈로 네, 의사들이 대부분, 음, 대부분. 음. 음, 이렇게 가고 있다. 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관혈 수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큰 질환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혈 수술 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질병 수술이나 종 수술비나 우리가 입원 수술했을 때 실비에서 웬만큼 커버가 되니까 그 비관혈 수술이나 비급여 부분이나 그리고 어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한 평균 치료 비용이 지금 너무 높아서. 음. 암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복도 맞고 네. 네, 그다음에 수술과 관련된 부분들 네, 저희가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암에 대한 부분들은 음...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계시고 보험사들도 이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담보들은 앞다투어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 적정 표준 안들이 딱 가이드가 잡혀 있는 거야. 음... 근데 지금 가장 논쟁거리가 많은 것 중에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논쟁이 많지만. 심혈관, 뇌혈관 수술비가 진짜 유효하냐 음. 유효하지 않냐 또 이런 논쟁거리를 또 만들고 있어요. 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술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음. 그리고 앞으로 심장, 뇌에 관련된 수술비 말고도 음. 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폐에 관련된 부분들. 네. 호흡기 관련된 부분들, 음. 그 다음에 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급증하고 있는, 네. 이게 금액이 커지는 질병, 음. 주요 질병들, 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으로는 음.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음. 대한 것들이 보험사들이 네.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음.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직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음. 모르지만 올해 하반기 내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음. 이 폐 관련된 네. 소술담보라 진단담보가 그 내열관 허혈성 나왔던 음, 것처럼 주의해지지 음. 않을까. 맞아요. 어. 그래서 진짜 폐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보장을 엄청 저희도 파고들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더 좋은 대안이 없나, 더 좋은 대안이 없나를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커버해주는 게 특정 질병수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폐에 대한 전체적인 질병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가장 중요한 폐렴이라든지 폐양성종양이라든지 뭐 양성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포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중요 기관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고혈압질환, 음. 양성내종양그 음. 외의 내용을 보면 뭐 중추신경계, 이제 각종 소화기계나 신경계통의 양성종양 이런 그 위험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비관회적인 수술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수술이 다 커버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백내장, 관절염, 치핵 이런 부분인데 사실 얘네는 수술비가 없다고 해서 생계가 흔들리거나 위험률이 엄청 높아지진 않지만 같이 세트로 묶여져 있는데 이 항목들이 얼마나 가입금액이 괜찮게 되어있느냐 근데 거의 이세 가지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부분들은 노인성 질환으로 우리가 거의 피해갈 수 없고 거쳐가는 부분들이 다 보니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서브 개념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음. 그런 것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었느냐를 봤을 때 음. 이 특정 질병 주, 수술비는 분명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고 그렇게 해서 DB로 1 1 9들을 넣었을 때 고객님들께서 만족하셔서 보험료 대비 가져가실 수 있는 충분한 담보다 라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도 좀 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 설계사분들도 응. 어좀 팁이 되셨으면 좋겠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어떤 담보가 진짜 중요한 담보야? 응. 라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쵸. 공부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응. 비싼 담보가 중요한 담보다. 보험료가 비싼다고 아, 보험료가 음, 음. 어. 저희가 담보별 보험료 이제 보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손해를 높은 거고 그렇죠. 지금 안 비싸더라도 음. 앞으로 비싸질 걸 예상해서 그렇죠. 보험사들이 이미 선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팁을 드리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단비 음. 무슨 무슨 진단비라고 떨어진 담보들은 그 주요 질병의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음. 높은 걸 떠나서 진단을 받았을 때내그 가정에 대한 경제가 음. 흔들릴 수 있는 음. 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음. 돼요이건 필요하다. 그만큼 한번 만약에 발병하게 되면 타격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라고 되어 있는 뭐 암진단비, 음. 유사암진단비, 각종 진단비들이 있잖아요. 심내혈관진단비이 네. 어, 관련된 부분들도 음. 음. 그 진단비를 좀 주요하게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야 된다. 음. 그런데 여기서 의심해야 될 부분은 음. 연령별로 어느정도를 적정선으로 구성을 해야되며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게 합리적인지 음. 이게 필요하다 필요없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 죠 의미가 없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가입할거냐 음. 그리고 얼마나 보장이 범위가 넓고 음. 명확하게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렇죠. 약관상의 함정요소들이 없느냐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눈여겨 봐야 될거는 음. 수술비예요. 네. 수술비가 구성되는 것들은 앞으로 진단 자금으로 음. 또 떠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 가격대들도 저희가 좀 비추를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현대상 같은 경우가 지금 내놓은 게 네.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만 나왔을 때 음. 분명히 이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비로 커버하려고 되게 많이 이제 구성을 음. 비교해보고 짜고 했었는데. 나왔잖아요. 음. 심혈관질환 수술비가 이미 나왔고, 음. 오, 올해 이제 그 5월부터 어린이 보험에, 원래 이제 성인보험에 처음 탑재가 됐다가, 음. 베타적 독점권을 자독 사용을 해서 다른 회사에서 못 가져갔었고 음. 이제 그게 어린이보험이 탑재가 됐는데 이번에 KB에도 음.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왔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고 음. 만약에 근데 내가 예전에 준비한 보험이 허용성이 그때 최대라그래서 최대로 가입했는데 음. 그럼 나또 갈아타야 돼?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네, 기존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걸까 확인이 되신다면 음. 허용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괜찮다 음.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증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부족한 부분은 실비에서 기본은 보완이 되니까 그거를 더 보완해서 지금 어린이보면서 넓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음. 연령이 높다거나 내가 뭐 유병자 분류에 지금 속해진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 더 추가할 여력이 없다 나는 음. 그러신 분들은 급성심근경색증도 없는 거보다 나아요 음. 그러니 지금 허유성 심장 질환 진단비만 갖고 있다고 하면 신수술비를 조금 더 보완하는 플랜은 꼭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음, 네, 맞아요. 어쨌든 결론은 음. 우리는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 좀더 집중할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음. 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내용물들 꽉꽉 채워져 있는지 음. 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질병들이 더 발병할 을 건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안보에 대한 이해를 음. 어, 더 깊이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20대 보험 가입자 음.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음, 일단 지금 보험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가입하시는 사실 첫 번째 세대 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20대 후반까지도 부모님이 다 문의를 주셨었어요. 음. 근데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본인이 직접 설계사를 선택을 해서 저 부모님이 해주신 거인데 그거 됐고요. 제거 제가 알아보려고요. 문의 주시는 네. 진짜 주도적인 세대인 것 같고요. 정말 칭찬합니다. 네. 되게,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자세라고 네. 봐요. 네. 그리고 이 20대들의 특징이 담보에 대한 설명을, 네. 아, 그냥 알았어. 너 믿고 가입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으시고 또 제가 또 워낙 꼼꼼하게 자료를 드리잖아요. 네. 그럼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정말 필요해요? 이거는 더 높일 수 있나요? 이거는 뺄수 있나요?를 세세하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내가 고객님들한테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닐까? 라고 한동안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 너무 호흡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려서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시니까 유지하는데 거의 큰 탈이 없으시고 본인이 이해를 하니까 주변에또 설명을 다 해주세요. 음. 그러니까 거의 반 보험설계사 식으로 친구들, 회사 동료들, 뭐 가족들 거다 끌고 와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돼 있더라고요. 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어, 현명한 세대인 것 같고 음. 이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어, 병원을 쉽게 가지 마셔라. 음. 첫 번째 그다음에 어, 병원을 가시더라도 음. 내 보험을 먼저 점검을 받아서. 음. 나를 담당해주는 설계사가 있다면 정말 저 이런 거로 병원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가는 게 맞느냐 뭘 보완하고 가는 게 맞느냐를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보험을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를 하셨다면 어, 사실은 기복 수입의 기복이 워낙 많은 세대잖아요 뭐 결혼도 앞두고 있을 거고 네. 직장도 자주 바꿀 수 있는 건데 보험료만큼은 따로 준비를 해서 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네. 네, 그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가장 좋은 건 이제 설계사를 잘 만나셔야죠. 네. 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음.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분은 정말 웬만한 설계사보다 어, 맞아요. 더 많이 안다. 음, 맞아요. 어, 더 많이 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음. 어, 그래서 설계사, 그래도 이게 본업이 아니시다 보니 아, 어, 근데 이게 너무 즐거워, 재밌어. 그러면 일하러 오세요. 네. 네. 제발. 20대 분들 오시면 너무 좋죠. 아유. 일하고 오시는데 음. 그게 아니고 보너 본업, 나는 보너이 있어라고 하시면 음.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쵸. 가입이 시작이지만 보장이 음. 정말 중요한 음. 음, 상품이다 보니까 네. 보장에 대한 건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음. 보상 관리는 정말 정말 힘든 부분이니까 음. 좋은 설계사를 만나셔서 선택의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학습하셔가지고 음. 가입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부모 아직도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부모님들한테 음. 좀 드리고 싶은. 음, 있다면. 오늘도 제가 그보험료서 음. 들어왔던 문의 자체가 부모님이 그 자녀분이 20대 후반인데 보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음. 자녀분들이 음.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병력도 겪어봤고 청구도 해봤고 음.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아는데 자녀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음. 이 친구가 목이나 어깨나 허리가 아플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 워낙 이렇게 사무직이신 분들은 워낙 음.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워낙 질병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재가입이 안 될까봐 음. 노심초사하고 문의를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건 어, 보험을 준비해 주실 때 자녀분하고 꼭 상의할 수 있는 과정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고 환경을 만드셔가 그렇죠 그런 음. 대화는 분명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무턱대고 엄마가 다 알아봤으니까 가입해가 아니라 이제는 음. 이런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내 설명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설계사한테 설명을 들어봐라 음. 그래서 설계사를 바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그, 고객님들께서 사실은 저희랑 같이 늘 공부할 정도의 그 보험을 보시는 건 네. 너무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믿고, 믿을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셨다면 자녀분을 이제는 바로 연결하셔서 본인이 직접 알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어, 실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 음. 그냥 아프면 무조건 병원가라고는 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음. 음. 부모님들 또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촥 하라! 음. 어, 다른 애들은 음. 자기네들이 공부해서 자기가 알아서 음. 가입한다는데 어 너는 엄마가 돈 내주겠다는데, 아빠가 돈 내주겠다는데 음. 왜 상담도 안 받으려고 하나 관심 없어? 이런... 음. 비교하지 마세요. 갈등을 만나면... 조작하는 거요 보험을 <웃음> 통해서 네.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유튜브를 요즘 봤는데 음. 어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봐서 음. 나중에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 음. 어, 아 실제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음. 이 어. 내용이 뭔지 음. 너가 한번 들어보고 이게 맞는 내용인지 한번 판단해 줘라 음. 라고 하시는 게 저는 존중의 개념.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음. 정말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웃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갑자기 네, 육아방송이 <웃음> 아, 갑자기 그런가요? 제아이들 키워서 친구 믿고 가입했는데 주변 가족들 믿고 가입했는데 이제 알아보니 음... 너무 좀 어, 상처받으시고 아, 마음 상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많죠 네. 근데 말은 못하겠고 음... 네, 그런 거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걸 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잖아요 음... 어. 보험이 정말 보험으로서 같이 이 직업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네. 고객님들이 실망하면 안 돼요. 음. 내가 보험 가입한 걸 후회하면 안 돼요. 음. 어, 나 그럼 잘 가입했어. 아,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됐어. 라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실망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음. 충분히 설명 들어보시고 그렇죠. 그냥 믿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음. 충분한 설명을 기반으로 한 음. 보험들을 가입하셔야 건전한 보험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께 투비컨팀 <웃음>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